2020년 8월 모든 것이 바뀌고 있고 또 바뀌어야 되는 전환의 시대 앞에 섰습니다. 이 상황에서 과연 더불어민주당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것들이 고민입니다. 1932년 미국 대선에서 그동안 수십 년간 공화당에 비해서 소수파였던 민주당이 대공황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했던 공화당을 누르고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이후에 루즈벨트는 나라를 국민에게 온전히 돌려드리는 새로운 조치 즉 뉴딜을 대공황으로 인해 피해받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호 경제적 활력의 회복 노동과 복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힘차게 추진했습니다 사회경제적인 약자 그리고 새로운 산업정책에 동의하는 경제계의 일부 그리고 그동안 소외받아왔던 노동자의 기묘한 연합이 생기게 됩니다. 이 연합이 바로 소위 말하는 뉴딜 연합입니다. 그후 민주당은, 아니, 뉴딜 연합은 열 번의 대선에서 일곱 번을 승리하면서 미국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회로 성공적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이 뉴딜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야당인 공화당 그리고 보수 언론 심지어는 보수적 가치에 젖어있었던 사법부까지 나서서 뉴딜에 대해서 총공세를 퍼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루즈벨트는 이런 공격에 의해서 뉴딜이 교착상태에 빠질 때마다 오히려 국민을 믿고 필요할 때는 30회가 넘는 노변정담이라는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국민을 설득하면서 두려움 없이 더 강한 개혁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국민은 뉴딜을 승인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국민의 성공을 위해 그리고 지금 전환의 시대를 맞아 더불어민주당이 가야 할 길은 바로 이 90년 전의 역사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적 당관리나 차기 대선 준비를 뛰어넘어서 위기에 고통받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구호하고 경제의 활력을 회복시키며 새로운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사회적 대화를 열어서 국민과 능동적으로 대화를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찾아진 국민적 과제를 두려움 없이 실천하는 것.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를 꿈꾸는 모든 세력의 둥지로 민주당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지금 여기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176석이라는 많은 의석을 주신 국민들이 우리에게 부여한 과제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